먼저 드셔보세요. 잘 익었나 먼저, 먼저 드셔보세요. 아이고 잘 익었는데 좀 먹어. 다잘 익었어. 아뜨거뜨 한번 드셔보실래요? 아 가이드님이 먼저 드시죠. 오늘 고생 별대원 고생 많이 했어 아. 혹시 이게 뭔지 알고 계신가요? 어 그러면 제가 30년 전에 군대 군대 생활했을 때그 반합에다가 라면 끓여서이 많이 먹었습니다. 아잘 익었다. 한번 드셔보실래요? 아나 먹어보라고요? 아네 한번 드셔보세요 아, 저는 라면을 별로 싫어해가지고 아, 많이 하셨는데 네 연기밥을 엄청 와. 잘 익었다 잘 익었어 네, 네 올려 드릴게요 아예 고맙습니다 네. 그가이드님은 저기 라면 좋아하시나봐요 아네 맛있죠 그 라면에는 그 공기밥이 최고죠 네, 같이 먹으려고 많이 네. 끓였어요 아고맙 보세요. 아, 네, 네, 예 이거 김치는 없어요? 아이, 김치 없는 게 국룰이죠. <웃음> 아유, 라면에는 김치지. 아 <웃음> 라면, 김치도 없이 라면을 먹으라 그래.